장난감 아니에요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보리야,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, 보리야? 이게 누가 그랬어? 너지? 너? 너 말해봐. 니가 그랬어? 우리야, 이거 어떡하면 좋아. 이거 누가 이랬어? 이거 누가 이랬어? 야. 에에, 어, 근데 울고 싶다. 울고 싶다. 야너 <웃음> 이리 와봐 이게 뭐야 <웃음> 아이야너 너네 또 장난칠 거예요? 또 장난치실 거예요? 찐볼이 장난칠 거예요? 배변패드 장난칠 거예요? 이렇게 집에 있어 Wow. <laughs> wow. Wow. Oh. 야, 너 얼굴 왜 이래? 어? 너 얼굴 왜 이래? 너도 가지고 놀았어? 얼굴이 왜 이래? 우리 쌀이 좀잘 봐주고 있어요? 알았죠? 쌀이 맨날 저기게 똥강아지 짓한단 말이야 우리잘 보고 있어요? 알았죠? 쌀이 지금 뭐해? 지금 혹시 설마 설마 응. 응. 아.